우리가 감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맞춰서 잘라드리는 게 우리 미용사들이 할 일이니까 아 훈련소 다녀와 가지고 네. 6개월 길렀는데 이만큼 길렀 거야? 많이 길렀네 미용실들 돈못 먹고 살아 다음 주에는 옆머리에 좀 이렇게 상처 있는 분들 가려주면서 잘라주는 그런 어떤 그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옆머리 오른쪽을 한번더 보여드릴 건데요 약간 이제 우리가 수술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피 쪽에 좀 이렇게 스크래치쪽으로 <웃음> 이렇게 상처가 입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이 감추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뭐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손님은 조금 안 보여줬으면 했다는 네, 어떤 네, 그쪽으로 네. 그래서 그걸 감추는 거를 우리가 감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맞춰서 잘라드리는 게 우리 미용사들이 할 일이니까 초보 미용사분들은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면 처음부터 어, 이거는 솔직히 손님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살짝 어떤 머리도 마찬가지 옆머리 자를 때는 이렇게 한번 잘라서 보시고 아 여기가 좀 상처가 있으시구나 하고 물어볼 필요는 없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상황에 맞게 머리 잘라주는 게 초보명사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에 부분을 자르게 되면은 좀 약간 위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위에 부분을 먼저 잘라주지 말고 약간 밑에 선부터 끝낼 거예요. 밑에 선 끝내고 위에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옆에를 대각선으로 살짝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대각선으로 먼저 잘라주시고 이 선은 어느 정도에서 끝내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바로 밑으로 다 일자로 내렸을 때이 라인의 그귀쪽 안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귀 라인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 그래서 귀 위쪽 라인을 최대한 끝쪽을 살짝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귀에 어떤 대각선을 살짝 들어서 80도로 살짝 빼서 밑에 라인을 먼저 정리하시고 하시는게 훨씬 더 빠르고 어, 훨씬 더 조심스럽게 머리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댄디로 잘라드릴거예요 그래서 머리 상태에서 지금 보시고 이 부분이 만약에 상처가 있으시면 그 상처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먼저 살짝 걷어서 상쳐 있는 부분은 잘라 주지 말아야 되니까 약간 들면서 살살 자 윗부분을 들었을 때이 부분은 거의 상관이 없는 부분이세요 손님은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놔두고요 오른쪽 부분은 위쪽 부분에 이 뒷부분을 살짝 치셔도 될것 같아요 너무 뭉쳐 있는 것도 안 좋으니까 최대한 우리는 안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대한 들어 가지고 맨 위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은 안보여요 이렇게 음, 응, 그치? 이렇게 안보이게 하는게 좋죠 약간 이런 라인을 살짝살짝 살짝 잘 만들어서 약간 이런 상처 부위를 조금 커버해 줄수 있게끔 머리를 잘라 주시는 것도 한가지 또 방법이고 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귀바퀴 라인을 살짝 잘 이렇게 정리를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어차피 위에 부분도 잘라 주셔야 되는데 이쪽, 앞쪽 부위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위는 많이 건들지 마시고 위 뒤쪽 부분을 살짝 정리만 해주셔도 앞에서 보시는 손님은 깔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적당하게 어느 정도 수술 정리하면서 내려가 주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죠. 그래서 최대한 안 보이게 해주는 게 오늘 컨셉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살짝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살짝 그 다음에 이쪽 부위에서 상처가 보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끝에만 살살 돌려서 쳐주시는 거예요. 너무 겁먹어도 안 돼요. 우리 손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초보명사분들도 너무 겁을 드시면 이게 뭘못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안 보일 수 있게 우리가 자른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만 하시면 이렇게 밑에 라인도 깔끔하게 지금 현재 상처는 여기게 돼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조금 가리게 자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죠. 이 부분 하시고 위에 부분을 살짝 그 핀셋으로 걷어 놨던 그 부분은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들어서 위에서 살살살살 이렇게 쳐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빗과 가위를 이용한 머리는 되게 언제 어디서든 쓸수 있으니까 꼭꼭 꼭 열심히 연습하세요. 알았죠? 늘 하는 거니까 꼭 열심히 연습하시고그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 있으면 또또오오습습다다아 깔끔하네요. 그죠? 네. 마음에 들어? 네. 옆에 살짝 봐봐 살아 있어? 네. 오케이 <웃음> 네. 초보 미용사 화이팅블랙보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